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의 채미경이에요. 오늘은 아로마테라피 가이드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책 많이 보셨죠. 사실 이 아로마테라피 가이드 책은 교재였 교재였어요. 제가 아로마테라피 강의를 할때 수강생들을 위해서 아로마테라피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재가 이렇게 책으로 출간돼서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되더라고요. 아, 저자가 누구냐고요? <웃음>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의 저자는 채미경이고요. 네, 어, 출판사는 제인시 벤자롱 주식회사예요. <웃음>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의 특징은 뭐냐면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에요. 교재로 사용하시면 딱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거는 이뭐 아로마 DIY 분야나 어, 향장학 분야나 그쪽 부분보다는 어, 피부 미용에 적용하거나 마사지에 적용을 하거나 어, 물리치료실에서 적용할 때이 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로마 테라피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에 n 쇼 오일의 역사와 유래, 어, 경험의학의 아로마 테라피가 뭔지, 고대의 아로마 테라피는 어떻게 했는지, 고대 때뭐 인도라든지 중국, 한국, 이집트 이쪽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어, 고대 역사예요. 특히. 한 5천 원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고대 아로마테라피의 역사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대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역사들입니다. 특히 근대 아로마테라피의 역사를 보면 카테푸세 아로마테라피와 장발레세의 연구, 마을의모리 여사에 관련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아로마테라피를 언제 도입을 했고, 또아로마테라피를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지금 아로마테라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보면 에시온슈얼의 기초예요 에시온슈얼 오일의 정의 어, 특히 이 에시온슈얼 오일에 대한 어떤 치료 법령 그 다음에 에시온슈얼 오일에 대한 등급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갈증이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에시온슈올의 어, 등급, 에시온슈올의 추출방법, 또 수작업 향유의 추출법, 압착법, 수증기 증류법 용매 추출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에시온슈올의 화학적인 분자 구조들입니다. 뭐 탄화수소기라든지 알코올, 페놀, 뭐 이런 에스테르계, 옥사이드계, 유기산계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센셜의 효능, 또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센셜의 가이드에 아로마테라피의 적용법, 활용법이죠. 어떻게 적용하고 이 에센셜 오일들을 뭐 입욕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마사지를 할 건지 향기를 맡을 건지 어, 뭐 두피에 바를 건지 머리카락에 바를 건지 또는 뭐 조교를 할 건지 뭐 다양한 방법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 기록해 놓 내놨고요. 마사지 효과에 효과를 높이는 팁. 뭐 입욕시 향유와 함께 에시션쇼오일이죠 브랜딩하면 좋은 물질들. 에션 쇼를 사용시 주의 사항. 에션쇼일의 추천 추천 부위와 효능. 또는 에센셜의 향 분류, 후각으로 향의 느낌을 표현하기 뭐 이런 것들 에센셜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센셜 하나 하나의 종류들인 거죠. 다음에 에센셜 이야기에 로즈오터와 로즈 앱스로트의 차이예요. 한약재와 에센셜의 차이, 아로마테라피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방법 또는 퓨어 등급 에센셜의 선택 방법. 어, 피오 등급 에시온시오 오감 분석법 에시온를 어떻게 오감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 에요 어, 색깔을 보고 또 향기를 맡고 또 흔들었을 때 나는 어떤 안에 구성 성분에 따라서 새, 소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 만졌을 때 피부에 느껴지는 촉각들, 뻑뻑한지 매끄러운지 끈적거리는지에 따라서 요 노트를 분석할 수 있고 또는 섞음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어, 에션슈얼 퓨어와 에션슈얼의 퓨어와 내추럴 등급의 차이예요. 퓨어 등급은 뭐고 내추럴 등급이 뭔지 퓨어 등급은 테라피 등급이라고 하죠 내추럴 등급은 우리가 DIY쪽에 화장품 원료나 향수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다섯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 캐리오일의 기초예요. 캐리오일의 정의, 퓨어 등급, 캐리오일의 선택법. 사실 이 캐리오일을 퓨어 등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어, 전문가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만든 단어가 퓨어 등급 캐리오일인데 캐리오일은 퓨어 등급이 없어요. 원래는 캐리오일이에요. 어, 하나 예를 들면 캐리오일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아, 더 많이 분류되는데 우리 총칭은 식물 오일이라고 불러요. 식물 오일을 식물 오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이 어, 달몬드를 수달 닮은 의 향과 어, 그 다음에 색깔을 빼버려요. 정지한다고 해요. 이것은 보통 코스메틱용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용도로 쓰고요. 그대로 수윗 달몬드를 쓰는 경우 대부분 식용으로 많이 써요.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가 먹었을 때는 소화기통의 소장에서 잘게 잘게 부셔서 흡수하기 때문에 분자가 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식용으로 나온 것들이 그냥 피부에 발라줬을 때는 고분자기 때문에 이 고분자들은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산패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가려서 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것은 식용으로 쓰는 거고요. 이걸 버진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버진. 자 그런데 캐리오일은요. 아로마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마사지용으로 피부 마사지용으로 고분자를 정지한 식물 오일을 우리는 캐리오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캐리오일. 를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식용으로 나오는 올리브오일 라든지 이런걸로 마사지를 하지 않아요 마 피부 마사지는 반드시 캐리오일 하고 따로 분리돼서 추출된 식물 오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또 여기 보시면 아로마 테라피 사용하는 캐리오일의 종류 뭐냉압착 캐리오일 인퓨저 뭐 오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로마 테라피 여섯 번째예요. 아로마 테라피 적용은 아로마 테라피 호전반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요. 아로마 테라피의 배농을 어떻게 하는지 또처방전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루는 것은 아로마 테라피 처방이에요. 증상에 따른 아로마 응용방법, 내 몸에 맞는 아로마 찾아보기 쉬운 아로마 테라피 처방전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조금 부가적으로 뭐 차트가 있고 아로마 테라피 하기 차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추가 필요한 브랜딩 아로마 입욕제 만들어 보기 어 퓨어 등급 아로마 피부관리 프리스 크롭션 만들기 저렴한 홈케어 처하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엑셀런트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잠재의식, 향의에 관련된 내용 또는 컬러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브록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저는 포인트가 일반적인 식기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학문을 아로마 테라피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할때 특히 전문가 들을 양성하는 과정 또는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서 어, 아로마 테라피 상담사 과정을 공부할 때 반드시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어, 바로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오늘 책 리뷰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에 관련된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